땡큐 보 n k you, boss. 알다 Bye 해보글러. 어, 알겠다. 해보글러. 아 산주. 아, 산주. 어. Bye bye, 시리라. Bye b 바 e 어, bye bye. 짜내. 어. 전거못어져 있냐? 에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동안 계속 음식점만 다녀 가지고 세븐일레븐이 진짜 좋다고 하는데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늘 아침 겸 점심 여기서 한번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고와 벤토 코코가 베스트 메뉴ですか까코가 스테이크 で스か 일본 하면 차니까 또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 이거, 이거 1 2 0 0원 불닭볶음면이 여기 있네 불닭볶음면 아닌 것 같고 맛있어 보이는 거시푸드 이거다 아닌데 어 결정장애 일으키게 만드네 여기 나네시 BBQ 이거다 코코을 먹을 OKですか? 아, 아아요먹 아, 아, 아. 니다여기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이걸 라면을 끓고 저기 공원까지 뛰어가야겠네. 어, 이 여기는 양념이 이미 다비어져 있네. 아, 무슨 카레 냄새가 나요? 이건가? 오. 야, <웃음> 어, 다 뿔겠다, 다 뿔겠어.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만 이미 한 3분 지난 것 같으니까. す님ません 코코파크 파베루, 오케이 됐을까? 아 오케이 됐어. 아다이져부 데스까 아 근데 왜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이런 거 하나만 사들고 이렇게 먹는지는 알겠다 값이 비싸요 계산하고 나니까 이거 다 해서 만원이었어 이런 공물이 없어졌어 인도 만 나는 카레? 약간 향신료 조금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자 거기 세븐일레븐 직원이 추천해준 밥 비주얼 보도 소가 아니고 돼지인가? 양념 불고기 맛이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0천 원입니다. 아까 사온 음료. 아 홍차 홍차.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건가? 아, 이거 아, 사의사탕물이이 아, 이제 진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남은 돈이 지금 10만원이 남았거든요 5일 동안 50만원 쓰려고 이제 1 0만1 0만1 0만씩 이렇게 썼었는데 오늘 10만원이 남았어요 그거를 아,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푹 쉴까 뭔가 영상미를 또 보여주기에는 여기 또 복권 엊그저께 샀었잖아요 그 즉석 복권을 10만원씩 사가지고 나온 금액으로만 여기 근처 여행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혹시 모르잖아 거기에서 또 즉석복권이 터져가지고 또 여기 더 머무를 수 있게 될지 수많은 꿈을 안고 즉석복권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10만원 써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쉬는, 쉬기만 는쉬 하는 거면은 그냥 뭐 영상 찍을 그런 것도 없고 뭐 호텔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 여행 온 김에 여기 있는 문물을 다 맛보고 싶어가지고 복권을 사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된다 따라하세요 아 근데 기대된다 얼마가 당첨될지. 가 베스트ですか. 아, あのこ아 인기도 인기도. 어. 아 원. 아 원. 그 당첨 금액이 1500만. 300개네.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 뽑혔는데 뭐 일단은 여기에서 나온 거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나마 이술통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맞긴 했는데 아 I don't know 체크 플리스 아, 아, 이거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게 당첨된 거네 이코라 아, 됐을까? 아이학아2 0 0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200원이 뜨네 코코가 코코가 아리갓뚜 사람들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을까 가운데가 뻥 뚫린 이 50원짜리가 해문의 동전이라 그래서 이걸로 긁고 있긴 한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가 나와있어 당첨인거야? 실례지 <목소리로> 코코는? 뭐, 5 코코가 1,2,3,4,5? 1 five. What is this? 첫번이 케이크가 되다가 300원 오케이 하는 법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계속 야무지게 굽어야겠다 이 수많은 곳 중에서 한 번쯤은 당첨되지 않을까? 응? 케이크다 아6등인가 보다 300원 아 진짜 안 나오네 이거 4기씩 밖에 안 나온다 어우 미쳐 버려 예쓰 yes. 예스 당첨됐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가 나와가지고, 이건 당첨됐어요. 아, 6등부터 긁어볼까요? 아, 이라인씨. 6등짜리네. 3 0 0위야 아, 6등 말고 한 5등만 줘도 나는 좀 좋은데. 이라인씨. 아이 체크 부다사이. 아, I can help you. <웃음> <웃음> 여러분은 도박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됐다 오늘의 교훈 끝 와, 진짜 내가 살다살다가 이런 머리카락을 처음 보네 끝에 머리는 진짜 길게 해 놓고 진짜 나머지는 다 단발로 잘라 놓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해 놓을 수가 있지? 스바라시 <웃음> <웃음> <웃음> 아까 아그즉석복권이 당첨되지 않아가지고 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500원에서 이제 3,000엔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 돈이면은 캡슐 호텔을 한번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일본 PC방이 있는데 내 카페라고 약간 한국의 네 카페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샤워도할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개인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져잠도잘수있다그래가지고 참신하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 소라쿠. 네 카페데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고 오케이. 아, 오, 오. 어, 어 어, 어 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시간 이용하고 싶어요 오, 오. 어 오. 어, 오. 어디라이 나이트 박크 아. 가이 다이좋. 1 0시간데스 10시간. 데스이 어, 코코. 코코. 어, 그렇이기 이거랑 이거는 2,500엔. 이거는 3,000엔. 오케이. 10분에 100엔씩 연장 요금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아, 어, 하이. 어. 아, 드린 크림. 아, 뚫린 크림. 카레는 방에 반입할 수 없어요. 안에서 드세요. 하이. 아, 뚫어야 하이, 하이. 아, 하이하이. 카레. 또 오케이 됐을까? 오케이 됐을까? 오케이. 아, 카치. 아, 카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치. 토치. 아, 토치. 오케이. 오케이. 또오토로 임으로 방을 나올 때는 열쇠를 가지고 나올 수 있으세요. 오케이. 샤워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프런트를 비웠는지 물어보자. 하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프런트에 열쇠를 맡겨서 하이. 오케이. 오케이. 디스. 오케이, okay. 빠이빠이! 와, 여기가 되게 춥다. 어. 어,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아늑한 것 같은데? 의자에다가. 이게. 은근 푹신푹신하고. TV 큰거 하나에. 어, 어 누우면 이 정도? 어, 그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한국 돈으로 한 24,000원에 이 정도 쓰는 건데. 제 가방이 조금 큰 편인데. 이 정도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캐리어 조금 작은 거? 그거 하나 다 들어갈 정도 되는 것 같고. 발은 여기까지 딱 들어가니까 이정도면 되게 깊은 것 같은데. 자 펼칠 수 있고. 아이즈와 여기 오른쪽에는 바로 티슈. 티슈가 두 박스나 있네. 왜 휴지가 여기 있을까? 런드리. 어 세탁도 맡길 수 있나 보네. TV 리모컨 여기 있고 전화. 무료 와이파이도 여기 있고 무슨 비닐봉지 같은데? 슬리퍼 타올. 그, 뭐, 가습기인 것 같고, 콘센트, 헤드셋, 책, 그리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알람이랑, 웨캠까지 같이 주는데, 이게 다 프리거든요? 550, 5,500원. 와이셔츠는 만원. 어? 와이셔츠 싼데? 키보드 이거, 터치감 너무 좋은데? 오, 와, 이게 컴퓨터였어. 요, 코텍. 생각보다 방음은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방음은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뭐가 있나 볼까요? 마우스 감도는 조금 버벅인다? 음 이거는 그냥 많아 다진 아 이거 뭐 유튜브 같은 뭐 그런 건가? 골프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음, 엑셀 아 이건 파워포인트 이거는 그냥 문서겠네 그냥 이 정도? 있어요 뭐 깔려 있는 거 아예 없고 이게 뭔가 했더니 어이 생각보다 무거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 봐 이게 그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적혀져 있는 이 키보드 신기하다 어, 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m2.5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로 플레이하기 다운로드 윈도우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설치하는 것도 아이게 휴대폰 인증 카드 인증 토스 인증 아 한국어 안 한국어를 어떻게 쳐 이게 영어로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예스 됐고 이거 임시 비활성화 해제할라 그러면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네 제인증 지금 비밀번호가 좋은데 맨날 비밀번호 바꾸래 틀면 나면 바꿔 인터넷 사이트들은 해외 접속 허용합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아이디는 팝. <목소리> 아이씨 뺏겼다 아 한글 못 치는구나 나는데 가야 되네 마우스는 원래 버벅거렸으니까 상관 없는데 게임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겠는데? 캐리 게임은 이정도만 하고 배가 고프니까 카레 한번 먹어봅시다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좀더다 천원 만원 정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들 그런 만화들이 많네 음. 밥이 있고 이거는 무슨 밥이야? 버섯밥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밥이야? 이건 그냥 신쌀밥 카레 음, 안무지겸명 약간? 어 미소국도 있네 아, 물이 없구나. 아, 이뭔가이거 이런? 아, 아, 쏘쏘 맞추어 오, 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계속해서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카레 맛은 그냥 카레 맛이에요. 독특하다거나 막 그런 건 없는데 카레 맛이 조금 진한 이 카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다는 거. 와이 미소국도 진짜 맛있다. 분. 아, 아네 맞아요. 반가워요. <웃음> <웃음> 어때요 p c 방 재밌죠 여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먹고 자고 다 해주잖아요. 네, 시스도 네, 있고. 네 맞아요. 맛있세요맛요요 음. 구독 요맛요요 맛있어요. 다어어요 맛있어요. 맛있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아 이거 밀키스인데 밀키스 칼피스는 뭐야 칼피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다 칼피스 플러스 환타벨 음. 세탁하는 곳이고 30분에 1000원 아 이거 한 번에 3000원 어, 여기는 샤워시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되어있구나 아, 인터폰. 어, 인터폰. 대 같이 용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알겠다, <웃음> <웃음> <아리겠다>, 알겠다. <아리겠다. 웃음> 오, 오. 블리치. 나루토 드래곤볼. 아, 역시나. 일본어구나. 뭐야, 이거? 조로가 이렇게 어렸었을 때가 있었나? 뭔가 그림체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 뭔가 미소년으로 그려졌어, 이거. 뭐라 그러는 걸까? 궁금하긴 하네. 아,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온다. 1,5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500원, 15,000원 정도? 맥주 한잔 먹을 수 있겠다. 어, 어, 어. 남자 3,400원, 여자 2,400원. 만원 더 싸네.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이것 좀 괜찮네. 여긴 술만 먹어도 되는 곳이잖아. 어. 그렇다. 어. 노래데요래나있데 목소리 큰가 봐봐 어디가 베스트 메뉴일까까요큰메5년이 약간 지 이제 허브웨일 후쿠카에서 이게 베스트래요 베스트 아 이거 호주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 보리맛이 조금 더 깊은? 몸이 건강하기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치얼스 여기에서 전화통화로 얘기하는데 아하치주용아 어, 네. 아리간또고자이마스 타올 하나랑 드라이기 칫솔 왼도기까지 바디워시 샴푸랑 린스 수염 밀대 쉐이빙 펌 어우 어. 최곤데? 어디 가도 면봉을 안 주던데 여기 면봉이 있어 스킨로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기가 좀 챙겨 와야 된다 끝 음. 제가 생각했을 때이 p c 가 호텔 있잖아요 이게 물건이야 너무 좋아요 캡슐호텔 5만원짜리 캡슐호텔 2만 5천원짜리 2만 4천원짜리인 이곳 생활을 봤는데 여기가 가장 베스트였어요 팝도 주고 뭐 음료수도 주고 다 공짜잖아. 만약 여행 온다 그랬었을 때 어, 여기 p c 방 한번 꼭 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끝. 아유 아유 아 어... 뭐지? 나도 이거 타야지. 시월텐 라스트 라스아 라스트 스테이션 데스카. 아 오케이. 와 이거는 신호등이 딱 하나밖에 없네. 하이 시바견. <웃음> シバーですか? うんあシバーシバー